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자취를 했었는데 성격이 서로 잘 맞았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날은 숙취가 심했던 터라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제 옆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쳐다보며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눈을 위로 까디짓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뭐가 좋아서 계속 그렇게 웃냐고 물으려는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정말 소름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뒤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머리는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 머리가 올라와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고 그 여자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감싸는 손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 손톱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친구와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친구 뒤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큰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발버둥 치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있던 친구와 그 여자는 사라지고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왠지 화가 나기도 해서 친구의 따기를 세게 때렸더니 친구는 놀라서 일어나며 왜 때리냐고 따졌지만 제가 오히려 친구에게 되물었죠. 왜 자는데 사람을 보면서 실식 웃고 있냐고.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을 때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진정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대 피우며 제가 겪은 일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담배를 필터 부분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생전에 안 그러던 친구가 불안한 모양인지 갑자기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네 어깨 뒤로 여자 머리와 노란 매니큐어를 바른 손이 있었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순간 친구는 손에 있는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뭐? 노란색 매니큐어? 너 진짜 그걸 본 거야? 라고 말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주었는데 친구가 말하길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고 대학교로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혹시 자살이라도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자살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라고 말하며 고개를 땅바닥에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일에 대해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얼마 후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로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내 친구들을 계속 죽이는 건지 모르겠어. 그것도 세 명이나 내가 내가 그때 그냥 같이 죽었어야 돼. 그 여자애가 내 친구들 꿈에 나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다 그러고는 친구가 사진을 한장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떤 숲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친구의 어깨에는 그녀가 노란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그 여자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것 같아 정말 두려웠었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